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훈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이두 손이 백스윙 때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서 보통 오른손은 이렇게 당기고 왼손은 이렇게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이고요. 자, 일단 제전 영상에 누르고 땡겨야 된다는 영상이 있어요 그죠 누르고 땡겨야 된다는 영상이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누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르고 땡기는 거를 오른손을 이렇게 땡기시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누르는 건 맞는데 얘를 이렇게 땡기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땡기시면 일단은 팔꿈치도 방향이 나가고요 어깨도 올라가요 그러면 로테이션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을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두 손을 이렇게 펼쳐 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이 밑으로 가게끔 왼손이 위로 가게끔. 어, 왼손은 눌러야 되기 때문에 현 여기가 다 누를 때 어, 손 전체를 팔 전체를 다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통통이라는 곳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 통통이라는 곳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엄지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통통이라는 이 손바닥 애기통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눌러지는 느낌이 안 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엄지를 올려버리면 여기가 땅에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양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모양에서 오른손은 밑에서 같이 얘 또한 통통이가 있기 때문에 통통이가 둘이 같이 이렇게 누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 셋업을 먼저 해주세요. 자 테이크백 때 시작! 여기서 보통 오른손은 이렇게 땡기고 왼손은 이렇게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이고요. 자, 왼손, 오른손 누르고 땡기기 방향. 자, 첫 번째 단계. 왼손 유지가 됐죠? 유지가 되고, 오른손이 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손을 힘을 줬을 때 얘를 탁 쳤다고 생각을 할게요. 치면 팔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옆으로 가죠 약간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땡기는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 손이 땡기는 게 아니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땡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팔꿈치 하고 손목이 힘이 빠지는 손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탕 이라고 하면 옆으로 가죠 그 방향으로 땡겨 주셔야 돼요 자 왼손 어, 모양 유지 오른손 힘 뺄게요. 힘 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자, 왼손은 아직 통통이가 누르고 있는 거 보이죠? 통통이가 누르고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힘 빠지면서 왼손을 그대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른손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옆으로 왔잖아요. 그죠? 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원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기 때문에 테이크 백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쟁반을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어, 근데 쟁반은 여기 끝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끝에서는 쟁반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쟁반을 만들어야지 끝에서 완성이 돼요. 끝에서부터 쟁반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자 테이크백이 이렇게 왔죠. 이렇게 봤으면 이제 쟁반 만들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겼으면 이걸 올라갔겠죠? 이건 잘못된 방향이고요. 여기서 쟁반을 하려면 자, 무슨 물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물체를 받쳐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거를 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어깨쪽 왼쪽도 나중에 팔로우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꽃게라고 부를게요. 꽃게. 이렇게 해서 꽃게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 탁 땡겼죠? 그냥 꽃게 방향으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꽃게 방향. 그러면 얘가 꽃게 방향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는 들리면 안 되고 낮게 꽃게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 손은 심지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를 누르고 있었죠? 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꽃게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왼손이 반대로 가면 자 꽃게 방향으로 하면서 어떻게 될 거냐 꽃게 방향으로 가야지만 오른쪽 손바닥 여기 아기통통이가 백스윙 탑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든다고 하면 얘는 밀 수가 없고 그대로 넘어가요 옆으로 그래서 보통 오버스윙이나 크로스오버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일단 첫 단계부터 많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지막으로 테이크백, 꽃게 방향, 얘는 땅 방향 왼손은 땅 방향, 꽃게 방향 그 다음에 오른손은 통통이를 바깥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팔이 제 몸에서 나가죠? 근데 얘 자체를 이런 식으로 당긴다고 하면 누르고 이런 식으로 당긴다고 하면 저랑 도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체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체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채를 잡아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채를 잡았을 때 자, 테이크백 아까 이런 느낌이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테이크백 자, 꽃게 방향 들어갈 건데 얘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꽃게 방향 들어간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왼손이 미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전에는 같이 갔으면 그냥 들어 올리는 느낌일 건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미는 느낌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는 느낌이 나면 자 여기서 꽃게 방향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미는 방향 꽃게 방향, 통통이 미는 방향 하면 백스윙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어, 일단 백스윙의 힘의 방향은 좀더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진짜 힘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정말 불가능해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진짜 스윙을 바꾸고 싶던가 아니면 진짜 힘의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어, 저한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